맥스를 가지고 두 가지 값 중에 큰 값을 사용할 겁니다. h4 곱하기 VLOOKUP의 결과 값과 만 어, 10만의 결과 값 중에 큰 값을 기록할 건데 앞에 값은 h4가 월급여액이죠. 월급여액 곱하기 뭐를 할 거냐면 VLOOKUP이니까 위아래로 세워진 값을 쓸 거죠. 이사셀에 있는 수강인원을 여기에 수강인원에서 찾을 겁니다 근데 이제 참조하는 표의 범위를 이렇게 크게 씌웠기 때문에 3%부터 15%까지 이 중에 어떤 값을 쓸지 정해야 되죠 이 어떤 값을 쓸지 정하는 걸 매치함수로 쓰기로 했습니다 매치는 만약에 0이면 여기 첫 번째 값 사용해주고 49면 또 여기 첫 번째 값을 쓰겠죠. 다시 50부터 99까지는 여기 두 번째에는 여기 50에 있는 열을 쓸 겁니다. 근데 여기에서 F4 근무시간 곱하기 근무일수를 했죠. 그래서 근무시간을 이어중에서 찾을 건데 B3부터 E31, 이 범위에서 찾을 건데 여기에서 찾아버리면 만약에 0부터 49면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. 근데 실제로 여기 보라색 범위를 보면 수강인원이 첫 번째 열이고 여기는 두 번째 열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열로 나와야 되니까 1이라고 나온 결과 값을 2로 바꿔야 되니까 끝에 더하기 1을 합니다. 실제로 값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지우고 여기 값을 지우겠습니다. 엔터를 치면 1이라고 나오죠. 왜 1이라고 나오냐면 40이죠. 2 곱하기 20이니까 40이라서 40은 0과 49 사이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이 맞습니다. 근데 여기 범위에서는 두번째 열이기 때문에 끝에 더하기 2를 해주시는 거죠. 그러면 두번째 열이 돼서 여기에 자료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.